안녕하십니까 성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윤곽수술과 출혈에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얼굴 뼈 수술 안면 윤곽 수술을 받게 되면 여러가지 합병 중에 출혈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다 아니면 중환자실 갔다 이런 얘기를 아주 드물지만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얼굴 뼈 수술을 하게 되면 큰 수술이다 이런 생각을 출혈과 연관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윤곽수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출혈이 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 환자분이 준비할 것과 병원에서 내 체크할 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자분이 체크할 것은 스스로의 피가 잘 멎지 않는지 멎는 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묽은 경우는 지혈이 되는데 시간이 좀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냥 피가 묽은 게 아니라 오메가3라든지 스피린이든지 다리가 잘 붙는다고 혈류개선제를 쓴다. 그리고 뇌기능이 한 번씩 깜빡깜빡거린다고 뇌혈류개선제를 쓴다. 이렇게 됐었을 때 이런 혈류순환은 좋을지 몰라도 절개를 했었을 때 혈관이 터지면 지혈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약을 먹어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안 먹는 것이 좋겠죠. 물론 내가 뇌졸중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수술을 하기 전에 언제 전에 멈춰야 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압이 높은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평상시 혈압이 정상 혈압이면 관계 없는데 병원 만 오면 긴장을 해서 혈압이 올라간다 화이트 가운 입은 의사만 보면, 간호사만 보면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순간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는 긴장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법을 써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혈압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생리 주기를 잘 확인을 해서 생리 기간이 길다고 라 하면 그만큼 지혈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사 선생님한테 꼭 고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임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이 피임약 자체가 수술하는데 지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각종 약들이 혈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약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선생님께 꼭 고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 의사분들은 어떻게 이 환자분들한테 출혈을 체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것은 혈액검사죠. 이런 혈액검사를 하게 되면 HB라는 해모글로빈이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출혈을 하게 됐었을 때 중요합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12 이하로 떨어지는 빈혈이 있다면은 특히 여성분들이 생리 과다로 늘90 정도 빈혈이 있는데 윤곽 전체 수술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혈 수치를 올려놓고 수술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해모글리빈 수치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혈소판 기능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소판 기능 수치는 만약에 출혈됐을 었때 지혈을 하는 소방수가 혈소판인데 이 혈소판이 개수가 모질라든지 아니면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지혈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의 기능이 떨어다든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혈액검사상에서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CT 를잘 확인을 해서 혈관이 어떻게 어디로 지나가는지 큰 혈관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술할 때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네번째는 의사의 경험이죠 의사의 수술에 많은 경험이 수술할 때 지혈을 시킬 수가 있고 혹시라도 출혈이 되더라도 여러가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혈이라는 합병증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견을 하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의 출혈이 일어나지는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취과 선생님이 대부분 저혈압 마취로 해서 혈류를 떨어뜨리게 되면 수술할 때 피가 덜 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턱수술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마칠 수가 있고 또 광대수술도 30, 40분에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환자분도 고지를 안 해주고 의사도 체크를 덜 하고 환자분이 이런 급한 마음으로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과 의료진이 꼼꼼히 준비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거뜬히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